미리 캔버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 강의, 뭐 이런 자질구레한 강의부터 들 먼저 진행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놓지 않으면 어, 다른 강의를 좀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어, 반복을 해서 좀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요. 이 미리 캔버스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상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뭔가를 설치를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하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준비물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필요해요 브라우저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이죠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가 맥앤토시일 수도 있고 PC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브라우저라고 하죠 이 브라우저가 어 윈도우 기반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나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죠 그리고 엣지라고 최근에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요런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회사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웨일이라고 네이버에서 만든 크롬 비슷한 그런 브라우저가 하나 있는데 자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인터넷 그러니까 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에서 구동이 잘안 돼요. 오류가 잘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크롬이나 웨이를 깔아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평소 때 크롬 많이 쓰실 것 같으니까 크롬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웨이를 좀 자주 쓰는 편이라서 웨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네이버에 이제 접속을 좀 해서 혹은 어, 주소를 바로 쳐도 됩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면 어, 여기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가 나와요. 주소는 www.miricanvas.com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바로 나오는 게 뭔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블로그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 주소를 잘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는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라서 바로 로그인 된 상태로 뜨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쓰실 때는 로그인이 당연히 안돼 있을 겁니다. 저도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위에 이렇게 광고가 계속 나와요. 어, 유료 서비스를 써라 뭐 이런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로고가 있죠. 로고 옆으로 보면 미리 캔버스의 메뉴들이 보이고 상단으로는 미리 캔버스, 비즈하우스, 스마일캐시라는 탭이 보입니다. 요게 서로 사이트가 다 틀린데 운영은 다 같은 데서 하는 곳이에요. 다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운영 주체가 밑에 보면 여기 미리 d 라고돼 있잖아요. 그죠? 대표자는 강창석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가 다 관리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비즈하우스를 한번 들어가보면 또 탭이 하나 이렇게 바뀌죠. 새로운 탭이 하나 뜨면서 비즈하우스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미리 강창석 대표하고 돼 있죠.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스마일 캐시라는 것도 눌러서 들어가보면 또 이런 사이트가 별도로 뜨고 운영자나 대표이사가 다 똑같습니다. 자,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요게 뭐가 틀리느냐, 미리 캔버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설명을 좀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지금 제가 탭을 열었던 여기 스마일캣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사진들 많죠? 그 사진들을 이 사이트에 뭐 회원 가입도 해야겠지만 올리게 되면 포토북이라든지 사진 인화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뭐 액자를 만든다거나 달력을 만든다거나 엽서 카드, 뭐 펜시 스티커, 굿즈까지 어다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임 스티커도 만들고 뭐 이런 배너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 사이트에서 이제 지원되는 거죠. 상당히 오래된 서비스예요이 스마일캣 저도 옛날부터 미리 캔버스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카피라이트의 주소 이 카피라이트를 보면 2004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뭐 거의 한 20년 전? 쯤부터 있던 서비스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진을 보내면 그 사진을 이용해서 인쇄물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비즈하우스는 또 뭐냐 이 비즈하우스도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하 카피라이트만 딱 보면 나와 있는데요 카피라이트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2019년부터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죠그 이건 2019년에 뭐 언제쯤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피라이트는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신고를 저때쯤 했으니까 어뭐저 정도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한 4년, 5년 정도, 4년 정도 됐나요? 어, 3년 됐네, 3년. 자 여기서는 아까고좀 틀려요. 여기서는 이제 물론 나의 사진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쭉 있습니다. 뭐 스티커 포장재, 뭐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다 필요하는 거겠죠. 그다음 명함, 현수막이나 배너, 가게 하시는 분들, 그다음 포스터나 전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 보면 더 나와요 쫙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굿즈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굿즈도 나옵니다 어 책에 보면 이런 것들 만드는 걸 제가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카페 운영하시면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뭐 업종별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또볼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쉽게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인쇄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사이트를 뭐이 비즈하우스 밖에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온라인으로 이런 서비스가 많은데 이런 서비스의 대부분의 특징이 이 디자인을 우리가 직접 할수 있도록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미리 캔버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전문가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이런 걸좀 써먹어야 되는데 템플릿도 제공은 하겠지만 뭔가 내가 수작업으로 작업을 좀 하고 싶다 어,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뭔가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포토샵을 만질 수는 없으니까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미리 캔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자이 미리 캔버스는 언제쯤 생겼느냐 자 이것도 밑에 보면 무슨 어, 통신 판매 신고 이런 거 보면요 여기 2019년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 정확하게 카피라이트의 날짜는 없지만 얘도 비즈하우스 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 그 협력사 들이 쓰고 있죠 와디즈에도 쓰고 있고 네이버에도 쓰고 있고 뭐 쇼핑몰 전용으로 하는 메이크샵 그 다음에 뭐 이런 협회들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이 어,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치가 필요 없는 디자인 툴이라고 돼 있죠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어, 입력하면 쓸수 있습니다 로그인만 하면요 근데 그 반대로 단점도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데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죠 인터넷이 접속을 해야 쓸수 있는 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가끔가다 인터넷 안 되는 곳에서 미리 캔버스를 스마트폰 테더링으로 접속할 때가 있는데 조금 느려요 그래서 인터넷이 빠르지 않은 곳에서도 쓰기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마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 캔버스 안에는 수많은 사진 자료와 디자인 어떤 소스들이 제공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터마크가 찍히는 것들도 물론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게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돈을 내고 써야 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이 부분은 어 조금 애매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유료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또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료 서비스도 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워터마크가 모두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워터마크 없는 소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바일의 완벽 대응 뭐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화면 비율 변화 같은 것도 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디자인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에 접속을 할때 PC로 접속할 수 있고 태블릿, 모바일, 스마트폰 다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지원한다라는 건데 뭐, 제가 만져본 상황에서는, 모바일에서는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손가락으로 모든 걸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PC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혹은 뭐, 태블릿에서 펜슬을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된다. 근데 얘는 완벽 대응은 하지만 작업은 PC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합니다. 물론 다운로드 받거나 결과물을 받을 때는 뭐, 모바일로 들어가서 받을 수는 있어요. 저작권이 없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어, 여기 보면 저작권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쯤 보시는 게 좋은데 이걸 다 읽으려면 굉장히 좀 힘들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어떤 저작권 뭐뭐 어, 뭐, 로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검색을 하시면 되는, 되는데 대부분은 뭐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 가이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 요렇게 되어 있는거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철, 철자를 출자를 표시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이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눌러보면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다 무료다 하지만 어 저작권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 를 살펴보시면 되고 어. 미리 캔버스에서 있는 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로고 같은 거 있죠. 그건 저작권 등록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안에 있습니다. 자, 뭐 다른 책들을 보면 이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책으로 막 그렇게 페이지를 많이 넣어놨던데 저는 책에는 이걸 다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어, 페이지만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헬프센터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프리젠테이션 기능이 있다 인터넷으로 얘가 저장이 되고 온라인에서 바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표 자료 같은 걸 만약에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다 그러면 ppt를 출력을 하거나 할 필요가 usb로 옮길 필요가 당연히 없고 인터넷에 가능한 곳에서 미리 캔버스에 접속한 다음에 내가 작업했던 것들 다시 열어서 그냥 뭐 ppt 같은 것도 할수 있다라는 템플릿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되는 것들 보면 뭐 프리젠테이션, 뭐 유튜브 썸네일, 채널아트, 상세페이지, 컨텐츠, 인스타그램 게시물, 카드뉴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디자인 샘플들이 있어요. 이 샘플들이 뭐웹 컨텐츠, 인쇄 제작 이런 식으로도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놨지만 여기 템플릿 위에 메뉴 들어가면 여기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제공되어 있고 이 템플릿 중에서는 왕관이 붙어있으면 유료예요. 그리고 왕관이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무료 겠죠 근데 무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유료를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 꺼내 가지고 글자만 살짝 살짝 바꾸면 바로 내 디자인으로 저작권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웹상으로 바로 쓸수 있는 디자인물도 있고 출력을 해서 쓸수 있는 이런 디자인물도 있어요 이 출력해서 쓸수 있는 디자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미리 캔버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비즈하우스에서 인쇄를 맡겨도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싸거든요 여기서 맡겨도 되고 혹은 미리 캔버에서 파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걸 만들었으면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평소 때 애용하시는 출력소가 있다 그럼 파일을 갖다 줘서 뽑아도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은 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출력을 하는게 중간에 뭐 여러분들이 감리를 보기는 볼순 없잖아요. 그죠? 먼 거리 있으니까. 감리는 못 보더라도 감리 전과 필요 없는 한두 장의 어떤 샘플을 뽑는다라고 하실 때는 미리 캔버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비즈하우스가. 자, 그건 나중에 또 책에서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훑어가면서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비즈하우스가 뭔지 스마일 캐시 뭔지 미리 캔버스가 뭔지 이제는 아셨을 거고요. 위에 미리 캔버스에 대한 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메뉴는 뭐 템플릿부터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템플릿부터 눌러보면 아까 잠깐 봤어요 자 여기 검색을 하면 뭐 예를 들자면 유튜브에 내가 썸네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썸네일 이렇게 검색하면 이 결과물이 쫙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카테고리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디자인 할게 뭐 상세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쇼핑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클릭해서 상세페이지 별로 쫙 이렇게 스크롤 되는 거 보면서 이제 템플릿 더보기 하면 끊임없이 나와요 이 안에 등록되어 있는 템플릿이 6만개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자주 업데이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에 너무 많아요 다 훑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는 뭐 캄바라든지 다른 디자인 툴하고 좀 다르게 한국형 패치가 확실히 돼 있거든요. 캄바는 약간 느낌이 외국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느낌이 우리나라가고좀안 맞는 경우에 템플릿도 많은데 미리 캔버스는 확실히 한국 패치가 잘돼 있는 그런 웹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을 찾아서 안에 뭐가 있는지 한 번쯤 쭉 훑어보시면 어? 이거 봤던 기억이 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다음에 디자인할 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솔루션이라는 위에 또 메뉴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뭐 엔터프라이즈, 교육용, 인쇄제작, 디자인, 아웃소싱 이렇게 돼있죠자 엔터프라이즈를 들어가시면 뭐 기업에서 쓰는 범위라는 겁니다. 요거는 개인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기업에서 도입해서 뭐 디자인 툴로도 활용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할수 있는 이런 도구다. 라는 안내가 쭉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뭐 의미가 별로 없는 서비스입니다 자그 다음에 교육용은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자료를 만들거나 할때 쓰는 겁니다 전부 다무료예요 전부 다 무료 과제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보면 뭐 무료버전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쓸수 있는 무료버전인데 뭐 공간도 이용료는 무료거든요 근데 공간 1기가 밖에 안주고 뭐 공유드라이브 100메가 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미뭐 공동 편집 이런게 다 어, 지원이 안되는데 에듀케이션 버전들은 이렇게 유료 버전처럼 유료 버전이 이걸 모두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공짜 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다쓸수 있고요 뭐 신청은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했으니까 혹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 선생님이 있다고 치면 신청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하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초중고 대학교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뭐 학교에서는 자료를 보관한다. 뭐공뭐 뭐 학교의 플랜 카드 같은 거 디자인한다. 선생님은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 학생들하고 공유를 하는 PPT 만들 때도 쓰면 좋고 학생은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 때도 좋고 학부모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할때 좋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자요런 것들이 무료로 학교에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죠. 그죠? 뭐 어차피 이런 학교 친구들이 또 자라서 나중에 미리 캔버스를 돈 내고 쓸 거니까 사전에 깔아놓는 포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서비스들은 뭐 어도비도 그렇고 다그 학교용 버전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뭐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릴 시절부터 미리 미리 다 익숙하게 쓰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뭐 인쇄 제작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뭐 요런 것들 설명 페이지에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것들을 비즈아웃스에서 요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어요 라는 거를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아웃소싱은 미리 캔버스 내에도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예, 여러분들이 아웃소싱을 주는 겁니다. 뭐 파트너 기업이이만큼 있다 이렇게 자기들 자랑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 어.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가 디자인회 사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일을 맡겨라. 어. 그런 겁니다. 개인하고는 별 상관 없겠죠. 개인이 뭐 미리 캔버스를 쓰는 이유가 돈 아끼려고 템플릿 이용해고 디자인하는 건데 굳이 뭐 이런 걸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 차원에서 쓰는 거지. 자, 그다음에 요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금제는 여러분들은 무료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그냥 바로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요 템플릿 지금 거의 저는 6만 개라고 할수 있,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3만 개라고 되어 있네요 무료 템플릿이 엄청 많다 그리고 35만 개 이상 더 많겠죠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됐으니까 어 이런 사진과 그래픽 자료가 엄청 많다 자그 다음에 자, 저장 공간은 1기가 준다 이런 자료를 주더라도 내가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서 쓸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그 저장 공간이 1기가쯤 된다라는 거고 공유 드라이버도 제공한다 협업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돈을 내면 한 달에 지금 이게 월간 요금으로 하면 1 5 0 0 0원 정도가 되고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이 정도 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월간으로 해야지 언제든 마음에 안들때 끊을 수가 있거든요 연간 하시면 나중에 좀 골치 아픕니다 이런 거는 어뭐 이제 위자료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런 걸좀 돈을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아까하고 차이는 뭐냐. 이거 전부 기능 다에 템플릿, 프리미엄 템플릿이 제공되고 프리미엄 사진과 그래픽이 제공되고 근데 요게요. 아직까지 안 많아요. 제가 지금 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무료로 너무 많이 깔아놔서 이 무료를 뛰어넘는 숫자만큼은 제공되지 않으니까 무료를 충분히 쓰시다가 프로로 유료로 갈아탈 한 달에 15,000원 정도를 지불할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달 공짜로 사용해보다가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없더라고요 크게 의미 없고요 사진 배경 제거 기능 있죠 누끼라고 얘기하는데 이 누끼 기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베타 기능이거든요 혹시나 이 사진 배경 제거 기능을 쓰기 위해서 프로 버전으로 올라탄다 아직까지 시기상조예요. 이거 말고 제가 책에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자 리무브 비지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얘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데 얘도 무료로 이용을 하시면 사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진 용량이 좀 작아요. 크기가 작고요. 어, 근데 하시, 확실히 퀄리티는 여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좀 해보시라는 거죠. 이것도 뭐 원본 한 10메가짜리 사진을 올렸는데 10메가짜리 크기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돈을 좀 내야 돼요. 자, 뭐 이런 것들 내가 누기 작업을 주로 한다. 그러면 어, 아직까지는 미리 캠버스는 조금 고민해보셔라. 퀄리티가 아직까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그 외에는 크게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능도 있죠. 1인당 다 1인당 비용이거든요. 33,000원 근데 뭐이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고 100기가의 저장 공간을 준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작업 내역이 복원당하다 이거 백업 기능이 제공된다라는 거고 근데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삭제를 하면 복원이 사실 안 되긴 하는데 뭐 복원 안돼 봐야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결과 그래서 뭐 이게 크게 이런 기능들은 개인이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기능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기능은 얘가 좀더 확실히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안에 내장돼 있는 거는 얘가 조금 더 많이 쓸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데 나머지는 그냥 저장 공간의 차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장 공간의 차이로 뭐 100기가씩 이걸 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배의 돈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회사 차원입니다 자 요금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누르면 미리 캔버스에 블로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웹사이트에서 보이시는 것 같죠 근데 클릭을 하면 전부 다 네이버 블로그로 얘가 넘어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을 지금 미리 캔버스에서 볼수 있게 해 놨는데 뭐 글자에다가 테두리 넣어 가지고 이렇게 네온사인 효과 만들기 이런게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 접속을 하면 검색을 네이버에서 하잖아요. 자, 미리 캔버스로 검색을 하면 밑에 여기 있거든요. 네이버에 올려놓은 미리 캔버스에 요게 비슷하게 생겼죠. 미리 캔버스 사이트하고. 디자인을, 블로그 디자인을 홈페이지 형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 글보기, 뭐, 263개의 글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어, 요런, 뭐, 페이스북도 있고요. 넘어가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뭐 이렇게 트라이탄컵 제작 어 최근에 이번주에 지금 6월 29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게 어 새로운 제품이 하나 생겼나 봅니다 그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블로그를 자주 올리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라이탄컵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고 하나 적당히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블로그 같은데 강의 같은 걸 자주 올려줘요. 얘네들이. 마케팅 차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블로그고요. 헬프 센터는 말 그대로 공지사항이나 뭐 Q&A 템플릿 사용하느 제작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용법 같은 걸 눌러보시면 뭐 책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디자인 편집 어떻게 한다? 단축키, 배경지우기 사용 가이드 이런 안내들이 쭉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캡처를 해가지고 쓸수 있게 이렇게 움짤로 다 만들어놨죠.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볼수 있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책을 지금 사서 보시는 분들도 제 책이 모든 걸다 다루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무슨 바이블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한번 좀더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미리 캔버스 이제 헬프센터까지 메뉴를 쭉 훑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로그인을 할 때, 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로그인을 누르면요. 이렇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웨일 뭐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소셜 계정 로그인이 있습니다. 뭐 저는 평소 때 구글로 접속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이런 음, 것들이 간혹 가다가 모바일에서 접속했을 때 호환이 잘안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아직까지 뭔가 불안정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셜 로그인을 쓰셔도 좋긴 한데 구글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구글, 네이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았고요. 페이스북은 로그인이 잘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일반적으로 회원 로그인을 하는 방식을 쓰시면 되는데 그 방식을 쓰실 때는 밑에 회원가입하기 여기 보면 5초 회원가입이 있었죠 얘나 얘를 눌러서 회원가입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름과 이메일 비밀번호 그리고 체크하시고 회원가입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접속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미리 캠퍼스 계정이 생기거든요. 그 계정을 이용해서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즈하우스도 미리 캠퍼스하고 연동되어 있는 비즈하우스 있죠. 그것도 같은 계정으로 다시 회원가입을 하시면 서로 연동돼서 다쓸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평소 때 구글을 좀 쓰기 때문에 구글로 로그인을 할게요. 자, 이건 뭐 공용 PC가 아니니까 저는 로그인 유지하기 기능을 써서 다음번에 뭐 미리 캔버스를 이렇게 제가 껐다가 아예 껐다가 다시 한번 미리 캔버스에 접속을 해도 로그인된 상태가 유지되게끔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물론 로그아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용 PC가 아니고 내 개인 PC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로그인을 미리 해놓는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번 로그인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쉽게 로그인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 화면으로 바뀌어버려요. 다시 미리 캠퍼스에 처음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 위에 주소창에서 이만큼 뒤에 부분을 삭제를 하시고 미리 캠퍼스 닷컴만 나오게 한 상태에서 가면 갈수 있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자마자 보였던 페이지는 여기를 눌러서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워크스페이스라고 있거든요. 작업 공간. 여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미리 캠퍼스를 아주 자주 쓰고 있고, 그리고 교재를 만들 때 안에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예제들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내가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메뉴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위에 쭉부터 보시면 여기는 위에는 메뉴가 이 정도만 있고요, 좌측 메뉴가 좀 많이 있어요. 자, 좌측 메뉴 중에 제일 밑에 내려오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까지가 미리 캔버스의 화면이고요. 여기 옆구리 있죠? 이 옆구리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네이버 웨일이라는 브라우저의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웨일의 메뉴입니다. 그걸 제가 옆구리에 뜰수 있게끔 이렇게 좀 깔아놨거든요. 옆구리에 뜨라고. 이게 사이드바 숨기기라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 보시는 게좀 편하겠죠. 자 여기가 이제 메뉴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디자인을 할수 있는 메뉴바는 아니고 어, 미리 캔버스 기준으로 보면 어, 여러분들 파일 탐색기 있죠. 컴퓨터의 파일 탐색기. 요놈. 이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저장 상태를 보거나 뭔가 스타트할 수 있는 대문? 어, 여러분들의 계정을 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젤비에 클릭을 하시면요. 새 워크스페이스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계정 안에 워크스페이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제가 책에 교재 만들 때는 요걸 위주로 썼거든요. 요걸 쓰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 때 제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요걸 쓰고 있고요. 이거 워크스페이스끼리는 서로 안에 내용물이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또새 워크스페이스 만들기를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보이시잖아요. 그죠? 눌러주시면 뭐 이거 이름을 하나 지을 수 있는데 얘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유튜브 디자인 전용이라고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면 또 이렇게 하나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 라는 얘기겠죠. 이게 유료결제를 한다 그러면 요 계정별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유튜브, 요, 요거 중에서 한 개만, 이렇게, 지금 보면 프로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 별, 요거 별, 요거 별 따로 돈을 내고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업 공간이라고 나오는데, 미리 캔버스에 회원 가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1기가의 계정을 주잖아요. 그 계정 안에 이제 관리 공간인데, 요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얘를 닫았다가, 이렇게 열었다가 할 수도 있고요. 자, 내 디자인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것들이 쭉, 이때까지 만들었던 게다 나오고, 그건 이제 볼 때, 이렇게 해서 썸네일로 볼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목록순으로 볼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생성일 기준이냐, 이렇게 소팅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죠. 자, 물론 이렇게 썸네일로 봤을 때도 수정일 기준, 가장 제일 마지막에 만졌던 걸로 나오느냐, 만든 날짜 순으로 나오느냐, 그다음 이름 순으로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름차 순, 내림차 순, 뭐 요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작업했던 게다 나온다는 거고 만약에 이걸 버리고 싶다 그러면 작업물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고 삭제 버튼 누르면 버리기 기능도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살짝 대면 점 3개가 나와요. 여기서 누르면 이제 요렇게 삭제하기나 요런 기능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내 드라이브 자내 디자인하고 내 드라이브는 약간 공간의 차이인데 내 디자인은 이제 결과물 위주로 보여주는 거고 내 드라이브는 공간 위주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폴더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폴더 추가 기능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새 디자인 만들기, 새 폴더 추가. 폴더 추가 버튼도 따로 있죠. 그럼 여기다가 얘는 어, 교재용 샘플이라고 제가 뭔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교재용 샘플로 썼던 게 이런 것들이 교재용 샘플로 썼던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에 가면 더 쉽게 볼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교재용 샘플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폴더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죠. 이걸 탁 눌러주면 내 드라이브에 방금 만들었던 교재용 샘플 폴더에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디자인에는 결과물 위주로 보이니까 다 보여요 일단 근데 내 드라이브에 가면 교재용 샘플 따로 이렇게 예전에 만들었던 거뭐 이렇게 따로 따로 따로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드라이브에 이렇게 탁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고 폴더만 따로 보기 디자인 따로 보기 뭐 디자인 요소는 내가 업로드했던 사진들이거든요 미리 캔버스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만 따로 볼수 있는 관리하는 페이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도 이렇게 썸네일 보기나 이렇게 기능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을 올리고 싶다 그럼 여기 구름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럼 그걸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누르면 업로드가 되고 그건 디자인 요소라는 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폴더 만들기 기능도 있고요 자, 이거 꾹꾹 눌러보시면 한글로 다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뭐다 알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작업 공간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 공유 드라이브가 보이는데 이 공유 드라이브는 다른 사람하고 얘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다른 미리 캔버스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서로 이제 파일을 접속을 해서 공유하기 기능을 누르면 요 주소만 알면 요 주소만 알면 여기에 들어와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자 초대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뭐, 저도 혼자서 작업하니까 잘 쓰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자, 즐겨찾기. 즐겨찾기는 뭐, 크게 의미 있나요? 어. 내가 얘를 즐겨찾기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즐겨찾기 되는 거겠죠. 크게 의미 없어요. 여기 보면 별표 보이면 다 즐겨찾기잖아요. 어, 요거 누르면 즐겨찾기 추가 완료. 그럼 즐겨찾기에 가면 얘가 있겠죠.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 휴지통은 이때까지 작업했던 거를 다 버리거나, 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던 디자인도 이 안에 다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업로드했던 요소들도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올렸다가 다 버련, 버린 자료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30일까지 유지되고 있다가 버려집니다. 그 외에 뭐 지금 당장 버리기 싫다 할 때는 요거 누르면 복원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개를 복원하고 싶다? 그럼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복원하기. 그럼 누르면 다시 복원도 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휴지통 비우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완전히 날아가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복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굳이 비울 필요가 없어요. 30일 동안 유지되고 있으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템플릿 담아 볼게요. 템플릿은 아까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서도 볼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템플릿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디자인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요걸 스크롤을 해가면서 어, 나는 뭐 이런 이런 모직 공고를 지금 해야겠다 뭐 더보기 이렇게 누르면 쭉 나오거든요 샘플들이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템플릿 검색으로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용 뭐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뭐 SNS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또 SNS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만들어야겠구나 클릭만 하면 바로 시작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템플릿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잘안 써요 저는 이걸 잘안 쓰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더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재에서 설명이 쭉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사람들이란 걸 누르면 뭐 여기 그룹 멤버 이렇게 있죠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캠퍼스를 쓰는 다른 유저들하고 뭐내 파일을 공유를 하거나 내 자료를 공유할 때 누구하고 지금 이제 멤버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뭐 그런 건데 여기 멤버 초대를 누르면 이메일로 이렇게 멤버를 보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무료 기능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브랜드. 요것도 돈을 내야지 쓸수 있는 건데 전 돈을 내기는 냈거든요. 근데 뭐 브랜드 키트 이렇게 누르면 뭐 기능이 있기는 한데 요것도 딱히 뭐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로고나 색상, 글꼴 요걸 통일시켜서 뭐 예를 들자면 누구는 배너를 만들고 뭐누구는 SNS용 컨텐츠를 만드는데 우리 회사 전체의 어떤 디자인을 좀 통일을 하자라고 할때 여기에 이제 그 디자인 소스들을 모아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개인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브랜드 관리 뭐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뭐 금지어 설정, 뭐 승인, 에디터 제어 뭐 이런 기능들이 쭉 있는데 뭐 이거는 돈낸 사람들 쓸수 있는 거니까 고려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설정 들어갑니다. 자 설정 들어가면 내 계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름이나 사진 업로드하는 뭐 쓸데없는 기능들이 좀 있고 로그인 뭐 비밀번호 바꾸기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접속 내용 같은 것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 쫙 해버리면 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저 컴퓨터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뭔가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알림기능 이건 미리 캔버스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기능이고요. 자 환경설정 들어가면 요것만 아시면 돼요. 화면을 밝게 쓰느냐 어둡게 쓰느냐 요정도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디자인할 때는 이 배경이 어두운 게 눈에 집중이 좀더잘 되거든요. 디자인물에 그래서 요거는 저는 다크모드로 맞춰놓고 쓰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수 있을 거니까 여기 설정에서 환경설정에 들어오면 테마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이름 바꾸는 기능 그다음 구독 저는 지금 평가판으로 쓰고 있거든요 어, 6월 22일 날 책을 이제 집필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평가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지나면 이제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책에서 유료로 어, 카드 정보를 막 넣고 샘플을 만드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카드 정보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한달 동안은 무료니까 여기에 구독을 해지하려면 여기 눌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실수로 구독했어요. 구독 해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결제 내역 뭐 이렇게 됩니다. 결제내역이 지금 0원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6월 20일날 했는데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한달 무료로 써보셔도 됩니다. 일주일 전에 알려준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7월 20 10 며칠 날 알려주겠죠? 20일날 가입을 했으니까. 자 요런 내 계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작업 공간 여기만 들어올 수 있으면 뭐든 다 옛날에 했던 거 꺼내서 쓸수 있다. 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요 작업 공간에서 무조건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면 어떤 디자인으로 출발을 할 거냐 고 사이즈를 이렇게 쭉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 사이즈가 직접 입력하는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규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A4나 뭐 이런 사이즈들 있죠. 요런 규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웹용 따로 그럼 웹용이라고 누르면 밑에 이제 출력하지 않는 인쇄하지 않는 결과물들을 만드는 걸 웹용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나 뭐유튜브의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거 인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 인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런 것들을 제가 클릭해 버렸네요 창을 닫아야죠 요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인쇄용을 누르면 말 그대로 이 밑에 보시면 명함부터 쭉 나오죠 정말로 결과물을 출력을 해서 인쇄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뭐 여기 보면 머그컵도 있고요. 의류도 있고요. 모자도 있고 뭐 종이컵도 있고 굉장히 많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결과물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이 비즈하우스에서 상품 여기 보면 전체 보기하면 쭉 나오죠.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비즈하우스에 있는 것들만 나오고요. 그리고 비즈하우스에도 요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돼요. 만들 수 있는 거. n 라고뜬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 추가된 기능이거든요.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서 pdf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뭐 정전기 시트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저도 지금 처음 눌러봐요. 아 이렇게 유리창에 테이프나 본드 없이 그냥 바로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겠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A3나 되는 크기인데 A3면 엄청 커요 포스터 많아죠 13,000원밖에 안 하네요 자 요런 것들 냉장고에 붙이거나 창문에 붙이는 요런 디자인 같은 것도 미리 캔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어 인스타그램용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피드 게시물 스토리 게시물 등등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피드에 올릴 거 정사각형짜리 만들거야. 그러면 클릭만 하시면 창이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화면이 좀 바뀌었죠? 이제 여기 보면 탭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내 작업창이었고 새 탭이 열리면서 헷갈리니까 요거는 제가 다 닫을게요. 새 탭이 열리면서 이렇게 작업 공간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모니터가 크시면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광활하게 확대돼서 나올거고 모니터가 작다. 노트북이다. 그러면 화면에 딱 맞게 좀 작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확대 축소하면서 볼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줄자 같은 게안 보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시 다음번 강의에서 이어서 실제 미리 캔버스 작업 공간에서의 인터페이스 설명과 메뉴 설명들을 이제 드리려고 하거든요. 동영상 강의를 제가 여기까지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눌러보면 나오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도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미리 캔버스 전반적인 사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강의는 뭐였다? 자 미리 캔버스가 뭐다? 전반적인 이 미리 캔버스에 대한 소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미리 캔버스하고 연동해에서쓸수 있는 사이트가 뭐가 있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서는 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계정 공간은 어떤 개념이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지 더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차츰차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